안녕하십니까 2월 27일자 해외선물 미국오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옥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연준이 주의깊게 보는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예상치인 0.4%보다 높은 0.6%가 나옴에 따라 투심이 크게 위축되며 하락했네요 수잔 콜린스 연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까지는 연준의 역할이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0년 물 국채금리도 급등하며 증시 하락 압력에 영향을 주었네요 원유는 러시아의 원유 3월 생산량 감산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파월이 이전에 언급한 디스 인플레이션에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연준 위원들도 대부분 긴축 장기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 간성도 높아지고 있어 갈수록 증시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네요. 견조한 고용 시장과 강한 소비가 지속되는 한 연준의 긴축 기조는 아무래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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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6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5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월 27일 금일 주요 경제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1월 근원 내구재 수주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마이너스 0.2%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0.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길 공공시에는 잠정 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2.5%이며 예측치는 1%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